안녕하세요 철론공인 t 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3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원래 매주 수요일은 유튜브로 멤버십 회원님들을 모시고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라이브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녹화로 하나 업로드를 하고 퇴근을 할까 하고 앉았는데요 오늘 낮에는 종일 바깥에 초롱대장과 바깥에 일을 좀 보러 다녔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예고 없이 갑자기 기대를 안 했는데 어, 굉장히 뭐 선물을 하나를 이렇게 탁 한다든지 이런 그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네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고하지 마시고 그것도 아, 이런 걸 이런 느낌의 선물을 한번 해주시면, 나이가 들면, 뭐, 나이 60다 넘어가면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서보고막 놀리더라고요. 아, 선물이 가야 뭐 남편이 멋져 보인다.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여담이었고요. 어, 오늘은, 여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거 살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제목이 뭐냐면요 국세청 꼼수서서 정려세 탈루한 1882명 잡는다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최근에 이제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묶이고난 이후에 어, 3억 이상은 정려 취득세도 12%로 어, 상향이 되어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양도세를 듬뿍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려 취득세 외에 정려세 자체가 아직은 양도세보다는 어, 중가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어, 훨씬 좀 정려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려들을 마구 많이 했겠죠 그동안 어,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국세청에서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정려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82명에 대한 세무 검정을 실시한다고 어제 2일날 밝혔대요. 어, 주택을 취득부터 정려 그 이후까지 정려하고 난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탈루 행위를 검증한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게 이런 뭐 탈루 행위에 들어가는 건지 어,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또 이런데 연류가 돼 있지는 않은지 알고 탈류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모르고 그냥 못 챙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 특히 어, 국세청 이번 그 세무검증 대상자 가운데서 어떤 걸 중점으로 봤냐 했더니 주택 취득 자금 출처 부족, 그다음 부담부 정렬을 이용한 편법 정렬 혐의자. 이런 사람들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이제 검증까지 한대요 뭐 이거 자금 그 조사한 거에서만 끝나는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주택 정려세 신고시 다른 재산 합산을 아예 누락을 하고 정려재산 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한 혐의자가 1176명이나 된다네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신경써가 봐야 될부분이 부분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그이 말은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이렇게 안 하고 공시가격으로 저가 신고 무신고 환자 531명 신고를 아예 안 했든지 정렬해놔 놓고 아예 신고 안 해버렸든지 그 다음에 옆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어, 현재 시세가 예를 들어 뭐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그 집의 공시가격은 뭐 한, 한, 한 1억이라는 거죠, 1억. 1억으로 신고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간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액은 한 1억 전후라는 거죠. 왜 옛날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뭐 토지라든지 요런 거에 대한 그 감정가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1억의 감정평가로 어 분양을 예를 들어 뭐큰 평형을 받았는데 그게 프리미엄만 해도 이미 뭐한 8억 9억 선이다 이러면 거래 사례는 그 매매가가 그 평형이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 내 공시가격인, 감정평가 받은 그 자체가 그 공시가액하고 뭐어서 비슷하거든요. 그 토지만 공시가액을 매기니까. 그러다 보니 정려신고를 1억을한 이런 사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아예 안 해버렸던지. 감정평가액이 한 4천만원, 3천만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정려하고 주변 시세는 뭐 7억, 8억 하는데, 감정평가가액이 3, 4천이다, 5천 이하다. 어, 요거는 정료 5천 원에 면제되겠네 하면서 아들한테 넘기면서 그냥 신고 안한 경우라든지 다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요런 그 주택을 정료한 정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주택 취득 관련 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어, 자금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취득을 합니다 하고 신고는 했는데 그게 어,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신고한 그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을 부담부 정료로. 부담부 정려는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중도금 대출이 있는 뭐, 그런 그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인데 담보대출이 있다든지, 그럴 때 대출은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 양도세를 뭐, 내고, 뭐, 자녀들은, 그, 그냥, 대출을 제외한 것만 정려를 받은 걸로 했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아파트 8억짜리인데 전세가 5억에 있다, 요 5억을, 부담부정료로 이렇게 넘겼을 경우에 그런 게 부담부정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고액임대보증금 등을 자력없이 상환하거나 뭐 전세 있다라고 전세하고 차이 나는 것만 정료로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갈 때이 전세 5억을 부모가 그냥 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정료세나 취득세 등 주택 보유 비중을 편법 정료받은 혐의자 어, 이거 다 그냥 정려세 탈루로 다봤네요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공개한 탈루 혐의 사례는 아주 다양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정려받고 정려 세산 공제를 적용해 정려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려 9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어, 발행 주식을 정려받은 내역을 합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까먹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죠. 9년 전 사실인데 결국 비상장 주식가액과 부동산가액을 합산하고 정려재산 공제를 1회만 적용 부모자식관이니까 5천만원 한번만 적용되겠죠. 10년 안에 5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합산 수정해서 정려세 수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런 사례에 B는 아버지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아파트에 담보된 아버지의 금융 채무, 대출을 안고 집을 샀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 실시 결과 정려 이후에도 아버지가 채무와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계속 상환한 사실 대출까지 자녀가 이건 다 안고 샀어요. 이거 뭐 부담부로 한게 아니고 대출까지 다 안았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내가 안고 사면 그건 자녀가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그 대출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고 포함해서 집을 넘겨받은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례네요. 여기는 여기에 B가 실제 인수하지 않은 거의 채무에 대해 정려세 수억 원이 추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두 곳을 운영하는 시시는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주택 및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를 했어요. 근데 시시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경비 계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주택 및 분양권을 편법으로 취득을 한 그런 사례네요. 어, 이에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아버지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예정되어 이 있다고 합니다. 분양권 안 넘겼으면 아버지 마트 뭐 세무조사 틀릴 일은 없는데 분양권 잘못 넘겼다가 아버지 회사에 불똥이 튄 그런 사례네요. 이거는. 그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특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 신고 아까 재개발 입주권 그냥 감정가의 그 근처에 그뭐 공시가격 원저리로 신고하면 안된다는 뜻이겠죠. 그 프리미엄으로 전후 한 3개월 뭐요 전후에 내가 정리하는 그 시점에 앞뒤 매매계약 사례를 실제 계약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해야 뒤탈이 없다 소리입니다. 10년 내 다른 정려재산의 합산신고 누락 최초 주택 취득단계 자금출처분석 제일 처음에 이집살때 제대로 돈다 소명하고 샀냐 이런 거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불성실 신고 행위를 차단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 간단한 기사지만 아까처럼 재개발 입주권 뭐 재건축 아파트 이런거 살 때는 얼마 안했던 집인데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있는 거 그걸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아니고 어, 제일 처음에 샀을 때그 그 가액 비슷하게 이랬다가는 어 10년 뒤에, 10년 안에 다 취합돼서 한꺼번에 털려서 낭패를 볼수 있고, 그걸 넘긴 그 부모의 사납세까지, 세무조사까지 당하는 이런 거를 어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앞번에 이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다가, 어, 광고가 이렇게 뭐 많이 나와서 보기가 번거롭고, 광고를 좀 빼주세요 하는 댓글을 한두 분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광고는 제가 임의로 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동 이렇게 광고를 체크를 해놔 놓으면 유튜브가 그걸 알아서 달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려면 막또 오히려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프리미엄으로 광고를 그냥 다 빼버리고 어, 유튜브를 저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프리미엄 회원을 가입을 해요 유튜브 자체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그게 무료더라고요 예? 어, 요금을 안내고 공짜인데 이제 한 6개월 좀 지나면 만원 몇천원 정도 만원 1-2천원 정도 그정도에 이제 그 프리미엄 회비가 나가요 그렇게 하면 모든 유튜브에 광고 하나도 없이 볼수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들으면서 다른 카톡이나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그게 그 전화통화에는 참 끊깁니다. 전화통화 외에 다른 거, 다른 거 네이버를 검색한다든지 이럴 때도 유튜브는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광고 하나도 없이. 뭐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프리미엄으로 이용하세요. 광고를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뭐 그게 아니라서 저보고 광고줄이 달라지 마시고 그냥 5분 이렇게 스킵해가 지나가는 광고는 저한테 수입이 올라오는 그것도 별로 없거든요. 유튜브 5분 광고에서 올라오는 돈은 구독이 뭐 2만 명이 다 돼가지만 그거는 20몇만 원밖에 안 돼요. 그 광고에서 들어오는 돈은. 제가 무슨 떼돈을 벌려고그 광고를 붙여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프리미엄으로 들으세요. 저랑 상관없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